속보입니다. 현지시간 20일 새벽 2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420km 떨어진 해안선 근처 바다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2월 20일부터 21일 오전 5시 2분 53초까지 무려 14번의 지진이 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72세와 83세인 노인 2명이 숨졌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으로 교량이 일부 파손되고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은 진원지가 펀데일시에서 서남서쪽으로 12km 떨어진 해저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6.1km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펀데일시가 있는 험볼트 카운티 주민들은 약 10여초간 강한 진동을 느꼈으며 집안의 집기가 넘어지고 유리가 깨지는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헌데일로 이어지는 교량한 곳은 연결 부위에 균열이 생겨 교통이 차단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지만 이번처럼 400km 이상 떨어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감지될 정도의 규모는 흔치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분발 지진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지역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북아메리카 판과 태평양 판의 변환 단층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판의 변환 단층 중 75% 이상이 세넨드리어스 단층이며 나머지 25%가 워커레인이랑 동캘리포니아 전단대의 단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인 2019년 7월 4일과 6일 각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과 세코이아 국립공원 남쪽 경계 사이인 리지크레스트와 철즈밸리 사이에서 일어난 규모 각각 6.4의 전진과 7.1의 본진 발생하여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본진 직후 여러 건의 화재와 부상자 5명이 보고되었으며 이 피해 대부분은 리지크레스트와 트로나에 집중되었습니다. 지진으로 레스토랑 한 곳에도 화재가 일어났으며 위지크레스트와 그외 케른군 전역에서 3 0 0 0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크로나에서는 지진으로 여러 건물이 손상을 입었으며 도시가스관이 파손되어 가스가 누출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여러 건의 산사태도 발생해 도로를 막아버렸으며 수도관도 파괴되어 단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도 178호선에서는 진앙지 인근에서 도로에 균열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의 피해로 임시로 폐쇄되었으며 추정된 총 피해 액수는 1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최근 기후가열화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지진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100년 안에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강진인 비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후가열화가 그 피해를 배로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지진학자 루시 존스는 2008년 미지질조사국과 함께 캘리포니아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피해 규모를 시나리오 분석했습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남부 남북 캘리포니아를 남북으로 지나는 길이 130km의 단층입니다. 연구 결과 7.8 규모의 지진이 이 지역에서 감지되면 2천여 명이 숨지고 5만여 명이 다치며 2천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교통과 전기시설이 파괴되고 송유관 등 에너지시설이 불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